사람이 10분이나로 한 사람이 안 주네요. 말이 요 골목 식당 수원 정자동편 필소형 분식에 이어 찾아간 엄마사랑 분식집. 쫄면, 라면, 김밥을 메인 메뉴로 해서 쫄라김 집이었던 곳인데요. 솔루션을 통해 튀김 두 가지와 각김치김밥만 살아남았습니다. 떡볶이는 필소형 분식이 팔기로 해서 팔지 않기로 했지만, 글쎄요, 앞으로 안팔 거란 보장은 없겠죠? 불티나게 튀겨지는 멘보사 튀김. 칼로리 걱정은 집 장롱에 넣어두고 방문을 해보바래요 개인적으로 멘보사가 맛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타고 처음 멀리 날아가 버린 우리 김말이 튀김 가장 먼저 소진되고요. 특색이 없는 우리 떡볶이 씨 솔루션 제거 대상이죠. 가장 기대되는 갓김밥, 갓비클 볶은 돼지고기, 계란, 단무지, 당근이 들어갑니다. 만남의 광장에서 나온 레시피 그대로 재현했다고 해요. 갓비클은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갓피클 직접 담그시는 거예요? 네 예. 갓의 가격은 철에 따라 변동이 된다고 해요 오! 아이쿠! 약불이 터졌네 야, 야, 야. 그래도 차분히 김밥을 썰어요 엄마 사랑 분식의 메인 메뉴 멘보사과 튀김 김말이 튀김 갓김밥 갓김밥 가격은 3,500원 고기랑 갓피클이 들어있어서 그렇겠죠? 지음은어 Tm은... 뜨거 막 튀겼을 때먹어야 사과잼 발린 이렇게. 샌드위치를 튀겨낸 식빵 튀김. <웃음> 보이죠? 튀김옷이 아주 그냥 예쁜 색깔인데? 바삭하게 먹기에는 입천장을 포기해야 된다고. 음. 오. 오. 오. 오. 오. 오. 맛있는데? 마초기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습니다 응. 어휴, 방송으로 봤을 땐 그렇게 맛있어 보이진 않았는데? 이 맛이, 맛이 없으면 이상해 튀김 이즈 먼드! 약간 느끼하긴 해요 시나몬 향이 나 약간 애플파이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시나몬이 살짝 들어가 있어서 난 좋네 튀김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조합인데 묘하게 끌립니다 음, 한번 먹으면 계속 먹게 다이어트 물 건너가는 소리 나만 들리니? 다이어트는 내년부터 다이어트는 내년부터 음 달지 않아 이거는 많이 달지 않아서 오히 먹기가 훨씬 좋네 뭐가 아, 별로 안 좋아 어, 맛있어 괜찮아 매력적이야 연유를 찍으면 엄청나게 달아진다는 사실 잼보다는 약간 더 걸쭉한 마말레이드 같은 그런 질감의 사과파 위에 이렇게 사과가 올라가는데 딱 그런 느낌인데 많이 달지 는않아가지고 먹을 때 부담이 없어 음. 뚱뚱한 김말이 와 김말이 진짜 뚱뚱 두께보세요 김말이 안에 고추가 이렇게 되게 두껍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매워요 저같은 맵찔이한테는 맵지만 매운 거잘 먹는 사람들한테로 오! 매콤해! 괜찮아! 오, 칼칼하다! 뭐 요런정도 다이어트는 저기 요단간 건너갔죠 <웃음> 거기서 니가 왜 나오니? 근데 솔루션 받은 거 맞나? 고기맛이 거의 없는데? 매콤하고 깔끔했던 솔루션 전 김말이가 저는 훨씬 좋았어요. 맛있긴 했지만 그 전보다 평범해졌거든요. 너무 아쉬워. 그런데 네, 사람이 1 0분이 지나면 한 사람이 안 주네요.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 오래 기다리게 해서. 오늘 여기서 못 먹는 거예요? 아, 무슨? 콜에서 못 먹어요? 좀 그럴 것 같아요. 기다해주세요 해요. 상처 입었어 상처 받지 마세요. 더 심한 사람 많을 건데. 음 맞아. 김밥은 꼬다리지? 자 김밥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고기가 생각보다 좀 푸짐하게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단무지 이렇게 들어 있는데요. 가피클이 들어 있는데 단무지가. 어? 음 처음 먹은 뭔 조합인데 왜 이렇게 익숙하지? 분명히 이름은 갓김밥인데 아.. 고기김밥인가? 음.. 갓냄새 는 나네 이제서? 뭐가 좀 아쉬운데? 이게 무슨 맛이지? 음 갓냄새가 그렇게 심하진 않고 약간 그런.. 알싸함이 그냥 혓꽃을 약간 스쳐가려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어.. 그냥 김밥이네 근데 약간, 음, 음, 가시 많이 들어있으니까 단무지랑 같이 이렇게 씹히면서 좀, 아, 짜다, 요 생각은 좀 들고, 요 단무지 크기만 조금만 더 조정됐으면 좋겠어요. 자, 전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수원에 사실 분식점이 두 개라서 좀 별로 안 땡기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백정원 솔루션으로 인해서 각자의 특성을 살려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준 게 저는 조금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엄마 사랑 분식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아직 시스템이 안 잡혀 있다 보니까 뭐 기다리는 손님들이 좀 많이 기다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차차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수원에 한번 놀러 오시면 뭐 일부러 막 이렇게 찾아오시기에는 조금 전 그래요. 저는 이미 세 번이나 이미 세 번이나 어, 왔긴 3번이야. 했지만 제가 못 먹어봐서 궁금해서 먹고 어 지나가는 길에 그냥 한번 먹어볼까. 수원에 놀러 오시면 한 번쯤 저기 화성 구경 하면 좋잖아요. 뭐한 번쯤 들려서 아 어, 여기 이런 데가 있지. 갓김밥 오 특이하다. 그리고 어묵 어 특이하다. 이거 괜찮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밥순이는 이제 수원 그만. <웃음>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합니다 안녕